아이고 아! 아 드디어 때가 된건가? 엘드님 아주 좋구만 으악 으악 섬광탄 누가 뿌렸어? <웃음> 아니 뭐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 아무래도 다른 거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할것 같으니까 여기는 빈털터리로돼 있구나 야 확실히 전작보다는 전작에서는 솔직히 차르기였는데 많이 변하긴 했다 사람이 발전을 하긴 해야지 <웃음> 맨몸이오 여긴가 괜찮은걸 때깔이 괜찮은데요 나름 어... 이거 보스전 같은 느낌인걸?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막혀있거든. 이거 피해보니까 여기서 보스전 시작. 어? 역시. 오! 죽으라고 만든, 만든 곳이구나, 얘가.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이구만. 애초에 여기부터 시작해달라고! <웃음> 실월하기 하나 없으니까. 붉은 물방울 삼개 오 바로 주네 이거 그거잖아 솔직히 이거 있었으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패턴 같은 걸좀 맞아봐야 하니까 안에 아, 얘얘 지금 잡을 수 있을라나 나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<놀람> <놀람> 딜도 잘안 들어가 <놀람> 와한 방이네 이거 잠깐 이거 한 방이야? 와 이거 와 내가 이럴 것 같아 가지고 그 h p 최대치 그거를 가져왔거든요 한방 이라고 <웃음>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겠구만 이거 아네 <웃음> 피했잖아요 <웃음> 피했잖아요 아 이게 순간순간 프레임 드랍이 살짝 좀 있긴 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네요 좀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막 눈이라서 그냥 그런데 <웃음> 와, 보셨어요? 창이 따라가. 맞으면서도 뭔가 재밌다. 너무 재밌는데? 죽어도 난 재밌어, 지금. 완전 즐기는 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, 지금. 와! 아저 방패 중요한 건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이제 패턴을 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애초에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. 가임마 후우씨아힘이네야 이거 왜 이렇게 요구치가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쓸 수가 없네 이거 진짜 프레임 이겨내면서까지 했다 진짜 악으로 깡으로 했다. 근데 제 입장에서 공포겠다 완전 벌거벗은 애가 나를 습격해왔어 똑똑하다 어떤난 언제쯤 팬트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? 아니 그 멜리난가 말리난가 그 만나야 되는데 아까 갑옷이라도 좀살걸 그랬나? 갑옷이라도 좀살걸 그랬나? 나는 여기 여기서 안고 싸우다 죽어도 여기서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어? 아 여기서 아 맞다 아 여기서 만났지 <웃음> 그런 눈으로 보지마 이번 히로인 고아 근데 엄청 웃긴다 아니 팬티 차림인데 얘한테 거래를 하고 있어 <웃음> 이제 옷을 이제 옷 먹어야죠 성능 확실하고만 확실히 날 붙이 있는니 좋네 여기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지? 또 보스야? 이리컴 이리콤 야 너는 공격 성공률이 살짝 좀 저조한데. 공격 성공률이 좀 저조한 걸? 아, 여기구나. 넵 a 엘든링을 원합니다. 오, 아, 너무하네. 와 크기 봐, 씨. 이거 되게 큰데? 와, 진짜. 방패로도 사서 망정이지내가딜 진짜 안 들어간다 아, no. 아, 이야너2페이페다이지너 와아와 아! 아니야 괜찮아 패턴 많이 봤잖아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하면 돼 벗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요 벗으려하지 마 임마. 아오, 진짜 이 놈의 짤짤리 끔찍하다, 끔찍해. 아, 와, 진짜 바로 공격 들어오네. 공격 안 들어올 줄 알고 들어왔는데. 아, 아... 진짜 아깝다.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죠. 죽을랑 말랑 하니까 이정도면 괜찮아. 죽어 임마 아, 씨. 아, 멀기트가 많이 죽이긴 했는데. 론 진짜 많이 죽이긴 했네.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네요. 굉 확실히. 안 맞아? 아, 잠깐만. 멀기트보다 어려운데. 뭐야? <웃음> 어, 아, 됐다. 대단한 걸. 오씨 잡힐 뻔했다. 이놈이구나.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발차기요? 아 발차기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. 기술로 넘어온 것 같아 발차기가. 발차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. 디옵, 디옵, 디옵, 디옵. <웃음> <웃음> 화났다 화났다 <웃음> 화났다. 맵이 왜 이렇게 넓어? 어 나의 작은 빛. 와 잠깐만 이놈 봐라. 와 씨대 이럴 줄 알았네 이럴 줄 알았어. 겁나 수상했어 진짜로. 안 통하지. 해 보면서 느낀 게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프레임 레이트요? 느낄 새도 없이 간 재밌는데. <웃음> 이거 씨, 어. 덤만떨었지 실속은 없구만. 아, 근데 아픈 건 똑같구나. <웃음> 더럽게 아프네. 뭐지? 뭐야 이거? 팔 팔이야? 우 <웃음> 내가 여기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. 어, 아니요? 우리 또 만나는 거 같다. 앗. <웃음> 일단은 쟤랑 싸우면은 100% 죽을 것 같아요. 느낌상 근데 너잘 보니까 너 처음 튜틀리어 보는 거 같은데. 쇼코토 안연 상대라서 이게 쇼코신가? 쇼코신 것 같은데. 좋았어. 설마 쟤를 미니보스인가? 얘를 없애야 되나? 딜이 안 들어가. 딜이 안 들어가. <웃음> 딜이 안 들어가. 중방스라고요? 있으면 썼겠지. 당연히 있으면 썼겠지. 내가 물리 100% 어딨어몇 <웃음> 개는 솔직히 막아도피 안다는 건데.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. 아이, 제게 늦었어. 와, 왜 이렇게 빨라? 나랑 1기토 해야 될것 같은데, 여기서? 어? 얘 뒤잡이 대 그럼 이아이이 아이가 아기, 틀리지, 또. 이러로 와봐. 뒤잡이 된다고. 그렇지. 아, 여기군. 내 무덤은 여기군. 아. 마이티. to true born air lend me thy strength o oh kindred deliver me unto greater heights 손가락이 몇 이상한 겁니까? <웃음> 원래 이런 거야. 내가 이상한 거야. 원래 강화하고. 아, 내가 너무 빨리 온 거야. 그럼 이제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걸까? 나는. 아.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뭔가 잽싸다. 생긴 거에 비해서 되게 잽싼데? 거대를 <웃음> 못 때리겠어. 각이 안나 맞아요. 어, 좀 기다려야 돼. 이거 많이 맞아 보니까 알겠 알겠어 이제. 아이고, 씨. 아, 비석. <웃음> 진짜. 아, 비석. <웃음> 비석이 문제구나. 비석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어? 아. 뭐지? 이럴때 주인공은 패면 안되나? 이걸 이렇게 <웃음> 와 <웃음> 돌겠네. <웃음> 뭐, 뭐, 어떻게 해야 되지? 감이 안 잡히는데. <웃음> 아 패턴 은 똑같나 보다 이거. 어느 정도는. 아 저거 어떻게 그냥 멀리 피해야 되나? 안으로 못뭐 들어가나 이거를? 그냥 미친 척 하고 그냥 안, 그냥 가드 가드 올리고 들어가 그냥 회피하지 말고 들어가. <웃음> 아 그래도 파이는 했어요 불 쏘는 거 그래도 파해, 나름 파이는 했어 나름 오아 되네 버그였나 아까 와 아니 잠깐만 이게 맞는다고 아니 와 뒤에도 맞네 뒤 돌아가서 때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살살 피하다가 패턴 좀 끝났다 싶으면 은 가서 공격을 해야겠다 저거는 안 되겠어 난 죽었다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공격 안해안해안해안해 아. 아이 PVP 고수네 진짜 고들 아이. 아. 조아